이거 이름이 런덜런? 런덜런? 아아... 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희입니다 네 지금 설 연휴인데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마카오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추석을 뭐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집에만 있네요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마카오에서 같이 일했던 모든 가이드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가 전편에 마카오에 왔습니다 1편을 찍었는데 반응이 꽤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카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카오의 정보를 더 얻고 싶어서 많이 시청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이렇게 좋으니 제가 또 2편을 준비해왔어요 저번 시간에는 마카오의 랜드마크죠 성바울성당 그리고 세나도광장 어묵거리 육포거리 리스버 호텔까지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 마카오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찍어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카오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카오에 있는 제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마카오 영상을 촬영해줬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카오 호텔도 관심이 많고 요즘에 또 호텔이 좀 변화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호텔 내부와 외부 그리고 호텔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중점을 두고 촬영을 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촬영이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서투른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마카오 호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 보러 가실게요 우리가 오늘 유튜브를 찍어야 돼 왜? 갑자기? 욕만 안하면 돼. 욕만 하지마. 알았지? 오케이사만 잘해.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하더라 여기도 사람하이도 없어. 이 어. 사람은 직진 이사람이거람볶이랑이거하고이사람이랑 직진. 음. 음. 냉면 이키자 어. 오케이 밀빈 래면? 네. 어, 래면. 네. 래면. 비빔 냉이사람이사비은 냉면. 이 배 아무도 안 타나 보다 다 서있어 응. 저러 가자 띠즈칸 띠즈칸 <목소리> <디지> 절 또해요 띠즈칸 절 매매요 랑 바이 또해요 매일 안 내. 나 며칠 전에 여기 와가지고 신발 샀어 <목소리> 진짜? 응 여기서 세일하니까 100원 얼마밖에 안해 100 얼마밖에 안해 내 친구는 가방 8개 샀어 여덟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집에서 세일지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 이거 이름이 런던란, 런던란? 아, 찐사청이 바뀌는 거지? 보자, 공사 현장을 돈 들어가는 소리 들립니다. 재미는 상관없어 어차피 재미없으면 편집 못한 내 탓이야 <웃음> <웃음> 예전에는 여기사진찍으려면 사람도 살고 있거든 <웃음> <웃음> 누굴 찍는지 알 수가 없어 아휴 <웃음> <어휴>, 전기세 <웃음> 拉到我上面去畫面把它拉到你就这样啊好 네 처음과 끝을 파리제인호텔 에펠탑으로 끝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서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빨리 여행하고 또 카지노도 한판 땡기러 가고 싶지만 아직 갈수 없는게 현실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식으로 마카오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남은 연휴 잘보내시고요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